옆에 영상이 갑자기 발악하더니 조회 수가 2천만을 넘었다. 수익이 얼마일까? 1,550만 원이더라. 통장에 100만 원 넘어 본 적이 잘 없는데 1,550만 원이 갑자기 들어왔네. 빨리 쓰자. 뭐야 그거? 김벌레 오빠가 준 거야? 어 이거 주면서 2년 후에 10배 가격으로 돌려달라 하더라 이 친구는 알아온지 20년 정도 다 돼간다 20대 초반에 이 친구랑 술 한잔 했는데 20만원대 메탈 시계를 끼고 나와서 눈이 반짝반짝거리며 자랑을 하더라 그리고 몇년뒤 다시 만났는데 똑같은 시계로 똑같이 자랑을 하더라 그래서 시계를 선물했다 오빠 몇 시야? 택시 그..뭐.. 애는 착해 그런데 과해 모든게 모든 가면이 다 파괴되어 촬영을 못하고 있을 때 가면 수리를 도와준 구독자님이다 미세 먼지도 많고 해서 삼성 공기청정기를 보내드렸다. 행동이 살짝 무섭다. 야 청소기 이거 때깔 말아 될까뭐야 어, 청소기 진짜 고맙다잉. 와 청소기 이거 진짜 때까 말아 될까와 갑자기 이네 작품을 왜 비치는데? 일단 한번 참을게. 야이 모니터 넓은 거 봐라 모니터. 어? 와이드 모니터. 어, 이 야, 모니터 진짜 고맙다. 와, 모니터 때깔 봐라, 때깔. 어? 모니터 때깔 봐라. 어? 아, 옆에 작품들은 신경 쓰지 마라. 원래 이렇게 놔둬놓고 작업하거든. 음 신경 쓰지 마라. 지금 어디야? 돈 자주 빌려주는 아는 나다. 로봇 청소기를 선물했다. 다음에는 자동으로 먼지 비워지는모델을사 달라고 하더라. 사람이냐? 마지막으로 이 친구는 한지 10년 정도 됐다. 한 살이 더 많은데 내가 먹었다. 10년 동안 톰브라운 가디건 한 번만 입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소리를 계속 하더라. 그래서 신상으로 보냈다. 근데 그 톰브라운 같은 경우엔 좀 팔다리 길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. 좀 댄디하고. 그러니까 그 직설적으로 말할게요. 우리 같은 167두더지가 입으면 그냥 누덕이다. 뭐